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Sure. 네, 자 이거는 과연 뭐일까요? 이거 이거 약간 채팅 용어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? 어, 채팅! 아, 거의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뭐 와세프 쓸때 띵띵. 아 응해. 응해? 응해 응해. 그첫번이 응은 응. 응, 응? 응? <웃음> 아니, 아니요. 오케이 <Okay>, 오케이. Okay. <웃음> 오... 하이? 오 하이? I don't know. y t k s s so creative. Uh, uh, 한번한번 그러니까 uh, 더. 이거. Guess h o t 이런 느낌? 아... 오 헤이! 아하! 오 헤이! 오 헤이! 어, 근데 그렇게 이해이해요이 헤! 비하지만 이거의 정답은 아하! <웃음> 아하! <-ha. 웃음> 아 <-ha>. oh. <웃음> 아하. 나이스. Nice. 아하. 였습니다 근데 yeah. 오헤이 너무 좋았어요. <웃음> 자, 다음. 다음 집. 다음 퀴즈 오, 이거 왜 이렇게 잘해?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맞죠? You u 하 e t h i 아 right? Are y o participate. 멤버 <웃음> 있었 이거 많이 보았 그냥 국어로 <웃음> 어, 검색 어아 하고 배웠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마리 잘하신다 와저프스카님 너무 잘하시는요 이거 영어로 아어요 뭐예요? 뭐예요? <쓰크치>, 오! TSK, TSK, TSK 비 박스 나이스! 나이스! 너무 잘하시는데 생각보다? 와, 프레스 님 대단한데요? 혹시 이거는... 아, 실까요 따란! 둥둥! Go? Go? 첫번 기억은 Go? 아니요? 그냥 해봐요, 한번. 기... 어? 기억? 기억... 오케이. 뭐 Like... Like you. 이거 뭐야? 생각, 하른춘, 모습. 한번 guess. You can guess something. 개운, 기운. 어 이건 비슷해. 기운. Imagine y o u r a girlfriend. 온 Oh w <웃음> 귀여워 야, 야 여자 친구 항상 게이... 알아니까 바로 바로 답이 귀여워. 나오는 거. 귀여워, 귀여워. <웃음> 여자 친구. 아 하긴가요? 나이스. 귀여워. 머습 그더 조금 귀여워. 귀여워요? 귀엽, 아 이응 때문에 그런가? 귀여, 귀엽. 귀엽, 귀엽, 귀엽 귀엽죠? <웃음> <웃음> 자, 마지막 질문입니다. 아, 게이들. 오. <웃음> 아니 지금 몇초 걸렸죠? 1 초도 안 걸린 거 같아. 보자마자 거의 채팅하고 있는 줄 알았네. 게이들. 아그저 그냥 어떤 한국가. 아, 표현을 잘하라 아, 아, 아, 아. 자주 사용해요? 아... <웃음> 어, 아니요 저 사실은 한국말 안 해요 <웃음> 이 인터뷰 전에 한국말 아마... 한두번 아, 썼어요. 그전다존다와 전달, <웃음> 대박이다. 근데 너무 잘하세요 정말. 아 감사합니다. 게이드 맞히셨고요. How many 자랑스 자랑스러운 느낌을 위해만 그 이유만 <웃음> 저 한국말 공부해요. 우와... To make my family proud. 거의 다 맞히셨어요 진짜. 선생님께서 좋은 거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게이드. <웃음> 스카님 만난 거게이득 <웃음> <웃음>